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민아, 아. 지우도 민아, 민아, 주사, 조사. 주사네 <웃음> <웃음> 오늘은 제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 밸런스 게임이 한두달 전부터 여행을 하다가 좀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또 밸런스 게임을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해볼까 하다가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여서 저도 한번 찍어볼까 해서 카메라 를 켰습니다. 제가 질문들을 좀몇 개를 준비해봤는데요. 인스타에서 이제 제 팔로워 분들한테 좀 참신한 그런 질문들이나 이런 걸 받았었어요. 제가 지우한테도 부탁을 해서 제가 모르는 그런 질문들을 좀몇 개를 준비해서 지우가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시죠. 유씨. 아, 시작할게요. 네. 똥맛, 된장찌개, 된장맛, 똥찌개. <웃음> <웃음> 똥맛 다시, 다시 말해주세요. 똥맛, 된장찌개, 똥맛 나한테. 된장 맛, 떡찌개! 된장 맛, 떡찌개야? 그래도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떡맛 나는 된장찌개를 먹겠습니다. 그그 월급 125, 백수 그리고 월급 응. 300, 직장인! 제가 지금 직장으로 다니고 있지만 125와 3 0 0의 차이 점치 되기 때문에 어떤 직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직장을 가면 가서 300을 더넣면 좋잖아요. 저는 유튜브 100만 구독자 인스타 100만 팔로워 음.. 고른다긴 하는데.. 저.. 솔직히 인스타를 시작 처음 시작했지만 유튜브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지만 저는 바람이 있다는 유튜브.. 유튜브, 바,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스타도 좀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쵸? <웃음> 여름에 패딩 입기, 겨울에 반팔 입기. 아 이것 좀 고민되는데. 일단 겨울에 반팔을 입으면 이게 이제 맞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요 일단. 응. 바람도 못 맞고 응. 눈도 못 맞고 다 맞을 테니까. 그나마 여름에 패딩을 입겠습니다. 여름에 패딩? 패딩을 입어서 에어컨 앞에 찍게요. <웃음> <웃음> 발냄새 심한 여친? 입냄새 심한 여친? 우선은 음, 발냄새 심한 여친으로 하겠습니다. <웃음> 아, 왜냐면 <웃음> 이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같이 밖에 실외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신이 거의 신발도 신고 있으니까 <웃음> 아니 신발을 뚫고 나오는 발냄새야. 심지어? 어, 그냥 같이 있으면 항상 나. 입을 닫고 있어도 입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 아, 그러면... 그래도 발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얼굴과 가깝, 가깝지 않은 발로 할게요. <웃음> 온몸에 뼈가 다 보이는 30kg로 살기, 온몸에 살밖에 안 보이는 300kg로 살기. 온몸에... 뼈가 밖에 안 보이는 30kg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 찔게요. 아니지 이 그런 존재는 없어요. 평생 그렇죠. 이렇게 살. 그래도 30kg 살겠습니다. 진짜? 제가 어. 이제 생각해봤을 때 300kg는 이제 이게 뭐 비만이신 분들을 제가 뭐 비하하거나 이렇게 조롱하는 발언 하는 게 아니라 300kg가 되면 제가 활동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못 하잖아요. 활동적인 걸. 3 0 k g 얼마 나 날렵해요. 기달리기0 0리 g 100kg. 1지0지 g 1지0 k g 1 0 0 저는 생생0 k 0 k g 100kg. 1 0 0 k 생1 0 0 k 0 k g 1할게 k g 1이0 k g 1 0 0 k 엉덩이로 바 g 1 0엉덩이응0 0 k 이1 그냥 엉덩이 이름으로 한번0 k g 1 0 0 k 이1 0 멍렁이로 한 번씩 쓰고 말겠습니다. 아. <웃음> 망치춤 1시간? 망치질 1시간? 망치춤 1시간? 망치질 1시간? 망치질을.. 망치질은.. 망치질이요? 망치.. 망치질은.. 망치질 1시간 동안 얼마나 때리거나 뭐 그런 거는.. 초당 한번씩 초당 한번씩이요저 <웃음> 망치질 1시간 <웃음> 할게요. 왜요? 망치춤은 솔직히 제가 망치춤 출줄 n g 는데 이게 몸 h u China, Mongo, Mangisa, Manga, Mangi, Hansi, Hansi, Hansi, Hansi, Hansi, Hansi, Hansi, h a n 보고 잘 a n s i h 이일 보고 사겠습니다케일 보고 홍석천을.. 홍석천은 제가 핫발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요괜찮아요 아니요. <웃음> 정면을 보고 자세요. <웃음> 1년 동안 이안 닦기 1년 동안 머리 안 감기 1년 동안 이안 닦기 하겠습니다. 진짜? 왜냐면 1년 동안 이제 머리는 밖으로 이제 사람들이 내것같으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는 이제 입만 먹었으면 뭐... 상관없으니까... 사랑 얘기하네? 그렇게 되면 또... <웃음> 아니 차라리 그러면은 1년 동안 머리를 안 감을게요. 그리고 머리를 다 밀어버릴게요, 제가.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머리를 한 번도 안 감...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감겠습니다. <웃음> <웃음> 똥 비율 185, 황금 비율 165 아 이건 당연히 황금비율 1 6 0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키가 작아도 이제 저는 그냥 인스타에서나 어디서나 유튜브에서나 매일을 한번 다열요 어? 어? <웃음> 그리고 절대 사람들 만났지 않겠습니다. <웃음> 황금비율로 저를 저를 네, 과시하겠어요. 더운 여름 3보 1배로 집 가기 추운 겨울 3보 1배로 집 가기 뭐가 다른 거죠? <웃음> 아 이거는 여름에 상부일배로 집 가면은 땅바닥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거고 겨울에는 <웃음> <웃음> 땅바닥이 얼어서 손이 얼 거고 동상이 얼.. 동상이 거고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겨울에 상부일배로 집 가야겠습니다 왜냐면 뜨거우면 화상을 입었잖아요 광상은 녹이면 나갈 수 있잖아요 화상은 어쩔 수 없죠 화상이 뜨거운 건데 급식채만 쓰는 여친? 꼰대채만 쓰는 여친 급식체는 일단 뭐했던 뭐, 뭐.. 뭐 요즘 급식체 뭐했지 <웃음> 제가 꼰대인가요? 콘 급식... 꼰대체는 뭐지? 라떼는 말이야 약 이런 느낌 아, 진짜 이건 두게다 고민되긴 하는데 차라리 급식체를 쓰는 여자친구를 사귀겠어왜냐면은 뭐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급식체는 저도요 같이 제가 맞장구 쳐주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치 그거 장난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하러면 근대 쟤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내가 꼬끼처럼. 아 지효야, 응. 안안 되는 말이야. 어? 너처럼 콜라 생각하지 않았어. 응. <웃음> 싫어? 응. <웃음> 하나만 용서를 해줘야 된다면 네. 남사친과 술 먹고 연락 없는 여친? 남자친과 1박 2일. 1박 2일 간 여친? 응. 저는 일단 술 먹고 연락 안 내는 여친으로 할게요. 그게 낫다. 그게 나은 건... 요왜냐면 일박 이일은 2... 1은... 솔직히 남사 남친인거 여사친인 거 일박 이일 간다는 거는 약간 뭔가 뭔가 말 못할 그런 게 뭔가 포함돼 있지 않나요? 말 못할 뭔가 볼드못해요? 지윤은 지윤 너도 결혼? 음 나도. 이유는 간다는 거 자체가 우선... 뭐바 그치? 이별감이지, 그거 이별감? 응. <웃음> 길거리에 암... 암모... 다시, 다시. 길까... <웃음> <웃음> 다시, 다시. 길거리에 알몸으로 있을 때 얼굴 가리기, 중요 부위 가리기. 아, 이거 근데 나 진짜 유튜버 분들 하는 거를 봤는데 사람들이 다 얼굴 가린다더라고 근데 나는 뭔가, 나는 중료부여할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얼굴을 가리든 중료부여를 가리든 이거는 무조건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웃음> 올라올 거거든. 근데 이제 얼굴이 안 보이는데 중료부여를 보인다. 그러면은 <웃음> 나는 <나가> 알잖아. <웃음> 어아저 남대하면 알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약간 뭐 중료부여를 나너는것 자체가 약간 좀중료를 가지고 이친좀얘기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차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이 생긴다면? 투시 인간? 투명 인간? 저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아 이 집에 안에 만약에 누가 있는지 보고 싶어. 투명 인간 되면은 문을 어 어차피 문 열고 들어가야 돼. 근데 투시는 밖에서 안 보고 볼 수가 있어. 그럼 투시에 더 낫지 않나? 전 투시로 하겠습니다. <웃음> 마음이 갈 때가죠. <웃음> 끝났어. 끝났습니까? <웃음> 네. 이렇게 오늘 밸런스 게임을 찍어봤는데요. 어, 좀 황당한 질문도 많고. 잠시나 질문을 또뭐 지우가 또 많이 어디서 구것 같아서 괜찮았고 역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일들 가지고 한것 같아요 근데 근데 어,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됐습니다 사실간 이번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 보고 싶은 컨텐츠나 또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바, 안녕. 안녕.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